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께 가르쳐 드릴 트릭은 바로 오프너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도구도 없이 그냥 카드가 스스로 열리는 거죠 어떤 것인지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트릭이었고요 자. 이제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자, 보시면 여러분들이 일단 필요한 거는 이 케이스가 있는 카드와 이 안쪽에 카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바이시클 같은 게 좋겠죠. 비닐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이고요. 자, 세팅을 어떻게 하냐면, 어, 이 카드 케이스의양 옆에 이 날개를 여러분들이 저 뜯어서 없애주셔야 돼요. 여기를 이렇게. 그래야 카드 케이스가 이렇게 구부렸을 때잘 올라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끝입니다. 이것만 자르면 끝이에요. 닫고 여러분들이 어디를 눌러야 되냐면 여기랑 여기 이 모서리 있죠? 이두 모서리를 자 여러분들 여기 잡으면 안 올라가 어? 올라가나? 안 올라가죠? 자 여기를 잡아서 눌러줘야 됩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구러지면서 알아서 지가 올라가잖아요. 그죠? 자 이걸 천천히 하셔야 됩니다. 갑자기 한 번에 하면은 이렇게 돼요. 그러면 뭐 어떻게 이렇게 연출도 할수 있겠지만 이거는 조금 재미가 없죠. 그러니까 천천히 이렇게 눌러주면서 올라가게 해주시면 돼요. 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저같은 경우는 이제 뭐 실이 연결되는 어있 것처럼 잡고 하나 둘아 됐다 이런식으로 연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연출을 이렇게 해서 뽑았어요. 됐죠? 그러면 이제 카드를 꺼내야 되는데 카드를 꺼낼 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잡고 있는 손 카드 케이스를 잡고 있는 손에 힘을 빼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카드를 잡고 빼내기가 수월해지죠. 이렇게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마술을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영상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